근데 보통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때요 정도까지 밖에 못 내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슴이 더 이상 늘어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만 불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 이 범위에서 내가 힘을 써보는 경험이 없잖아요 무조건 깔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3대 독학하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마무리의 마무리 편인 벤치프레스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팁 한네 가지 정도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네 가지 팁 중에 제가 봤을 때 최소 세개 이상은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팁들을 어, 추려서 가져온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상에 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조그만하게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그리고 구독자 13만명이 됐기 때문에 그 13만명 기념할 겸또 그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 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이프 포커스라고 해서 그 제가 직접 만든 어, 제작하는 의류인데요 여기 이제 후드 티셔츠가 있어요 후드 티셔츠가 있는데 후드 티셔츠를 추첨을 어, 통해서 한두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에 지금 올라오는 영상 댓글에 3대 독학하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좋았던 점 느꼈던 점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실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아마 영상 게재되는 일이 수요일 아닌 목요일일 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추첨을 마감해서 한두분 정도 하이퍼 포커스 트레이닝 후드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팁 첫 번째는 견갑의 컨트롤입니다. 견갑의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프레스 배우면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숄더 패킹 아니면 뭐 견갑의 뭐 후인하강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정작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은 아이 견갑을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견갑을 움직인다라는 느낌 그리고 뭐 숄더패킹을 하는 느낌 후이화가 하는 느낌을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중상급자분들도 사실 대부분 못 느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다가 이거를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드릴을 하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봅니다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엎드린 다음에 주먹으로 바닥을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먹으로 바닥을 가볍게 눌러봐요 가볍게 누르다가 적당히 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이 손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 그 다음 10초만 버텨봐요 10 9 8 7 6, 5, 3, 2, 10 다시 닦고 다시 주먹을 좀 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먹을 땅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때 얼굴을 좀 닿으면 좋긴 한데 여기 지저분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 때, 최대한 상체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체는 고정시켜 놓고, 주먹만 떨어져!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한 이걸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 아, 여기 지금 승목은 중하부, 이런 등 중앙 쪽이, 등 중앙 쪽이 뭔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요 부분에 힘을 주는거나 하면서 나중에 벤치프레스 이렇게 후인하강을 하려고 딱 잡아보면 훨씬 더 강하게 견갑골의 후인하강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견갑골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액티베이션 하는 법을 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짜로 벤치프레스를 할때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갑골을 아 후인하강 하는 거다 견갑골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또 배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견갑골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견갑골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면 할수록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벤치프레스를 등으로 당기듯이 로우하듯이 당겨라 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은 사실 이미 후인 하강이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당길수록 더 뒤로 갔다가 올라와야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등이 수축되었다가 풀어지면서 벤치프레스를 밀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등의 힘도 증가 될 뿐만 아니라 등의 안정성도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은 자 그래서 이걸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견갑골에 이렇게 후인 하강이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당긴다고 해도 후인이 더 되는 거야 내가 후인을 사실은 100을 했다면 100, 무, 이 무게에 의해서 사실은 120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뒤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미 이걸 잡고 이렇게 후인 하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벨을 내릴 때 후인을 더 지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견갑골이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사실은 벤치프레스를 하는 내내 고정되어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움직이는 포지션에 있다. 그리고 견갑은 어, 내가 처음 포지션에서 후인 하강을 시켜놓았지만 바벨을 당기면서 더 강한 후인을 만들어내면서 등에 더 많은 수축을 이뤄내고 등에 더 많은 수축감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다 가첫 번째 벤치프레스에서 팁이었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팁두 번째는 바벨 로우 같은 로우 동작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두번째 집어넣은 건데 바벨 로우 같은 이렇게 로우를 당기게 되면 등에 후인 하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중하부 승모근이라는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벨로우는 조금 특별한, 특별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바벨로우는 아무래도 상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쪽으로 바벨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이렇게 배쪽으로 당겼을 때이 팔꿈치가 향하는 포지션을 보면 등 굉장히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당기게 돼요 그리고 바벨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양쪽 등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자극하기 힘든 그 등의 중앙 그리고 아랫부분을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로우는 사실 정말 뭐 리버스 벤치프레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바벨로우를 통해서 내 견갑을 조금 더 강하게 모을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시면 벤치프레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파워리프터들의 중... 주 메인 보조 운동들은 대부분 등운동이고요등 운동을 많이 해야 벤치프레스도 잘하고 데드리프트 스쿼트다 잘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하 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디빌더들은 따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는데도 벤치프레스가 정말 강한 이유가 바로 이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의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미는 운동이 자동으로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벤치프레스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비중과 똑같은 비중 또는 더 많은 비중으로 등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 팁세 번째는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동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은 스트레칭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이점을 많이 누리지 못해,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뭔가 내 가슴이 잘 늘어난다거나 뭐 유연성이 증가했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에서는 사실 유연성 보다는 가동성이 요구되 하시거든요 로드 하 로드 아래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건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유연해도 힘이 없으면 내 유연성은 제한이 될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몸이 뭔가 탁 다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실어 놓고 계속 계속 이 가동성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몸이 아, 무게가 실려도 이 범위까지 움직여도 안전해 라는 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 보다는 약간 무게를 실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이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가장 좋은 워밍업 스트레칭은 사실 덤벨플라이와 덤벨프로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덤벨플라이 같은 경우는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좀 늘려줄 수 있죠 그래서 덤벨플라이를 이렇게 하시면 내 가슴이 필요한 가동성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사실 벤치프레스는 보통 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죠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덤벨플라이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벤치프레스에서 필요한 가동성을 이런 식으로 가슴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때 요 정도까지 밖에 못 내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슴이 더 이상 늘어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늘려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계속 여기서만 표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 이 범위에서 내가 힘을 써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 범위에서 힘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깔리는 겁니다 아니면 무조건 다치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게가 실렸을 때 계속 계속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덤벨 프로버 같은 경우는 이 가슴 가슴에 스트레칭을 좀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이런 요런, 요런 느낌. 이렇게 위아래로도 많이 열어주면 좋거든요. 위아래로 열어주려고 하면은 또 덤벨 풀어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번에 덤벨 풀어버의 목적은 뭔가 등 운동을 한다거나 가슴 운동을 한다거나가 아니고 다 쭉쭉 늘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누운 다음에 덤벨을 잡고 최대한 팔이, 팔꿈치는 최대한 펴진 상태에서 뒤로 쭉 보내서 이렇게 광배근이 조금 스트레칭이 되고 흉곽도 조금 열리면서 좀 이렇게 몸이 완전 오픈된 포지션을 취해 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벤치프레스 팁네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은 발끝 레그드라이브에요, 발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트레인트루의 관장님이신 그 마코님한테 배운 건데, 그 레그드라이브를 할때 발끝으로 밀러가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해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그냥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번 따라해볼까 하고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발끝으로 미, 밀었을 때에 내 등에 그 후인 하강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상체를 세팅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할때뭐 각자 이렇게 후이나가 세팅을 잡잖아요 그때 이제 발 전체를 대고 이렇게 미는 거랑 발끝만 이렇게 대고 미는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발끝을 이렇게 대고 미는 게 훨씬 더 등을 조금 더 강하게 민다는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상체 세팅이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발끝으로 민다는 이 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좀 어이 그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 발끝으로 미는 게 정말 내 상체의 각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도움이 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벤치프레스의 팁네가지를 알아봤어요 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벤치프레스를 할때이 상체의 견갑의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견갑의 컨트롤을 하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견갑의 그 후인하는 느낌을 가르쳐드리는 드릴 하나를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할때 견갑이 계속 계속 뒤로 후인한다는 그 느낌 가르쳐드렸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병갑의 수축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바벨로우라는 보조운동을 꼭 해라 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덤벨플라이와 덤벨풀오버 같은 약간 무게를 실어준 동적 스트레칭으로 내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 나가야 된다 라고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발끝으로 레그 드라이브를 만들어 봐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사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초급자분들은 뭐야 너뭐 벤치프레스 하는거 한번도 안보여주고 무슨 설명만 해서 벤치프레스 팁알려드렸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실 벤치프레스를 거의 보여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초급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3대 독학하기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사실 제가 여지까지 해왔던 그 내용들에 다 녹아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3대 독학하기 처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중급자, 상급자분들은 오히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얻는 게 많았을 거예요 아 와, 맞아 맞아 나도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도움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벤치프레스의 팁네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되셨다면 알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